네, 요리일류랑 같이 하는 와인 행사에 처음 왔는데요. 어, 이렇게 좋은 행사가 있었을 줄은 너무 꿈에도 몰랐고, 그리고 퇴근하고 왔는데 여기서 마시는 그한 잔이 와인 한 잔이 피로를 싹 풀어주는 아주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좋은 와인들이 너무 많아서 어,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곳이어서. 어 다른 분들도 제 지인들도 여기 오셔서 이행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저는 지난 주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게 돼서 처음 왔는데 그 이런 프로그램 좀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요. 제가 좀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지 더 일찍 알지 못한 게좀 아쉽습니다. 그러니까 와인에 대해서 좋은 와인들도 마시지만 되게 다양하고 깊은 지식까지도 되게 즐겁게 알려주셔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거기에...